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이게 제 주간 트래커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어서 분들하고 같이 공유용이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목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왔고 양양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이렇게 2주 안에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먼저 이번에 세워서 하면서 제 목표는 100% 황급 세워서 분들이 최대한 인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체킹을 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안내도 많이 드리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1영상 찍히기인데 지난주에 어찌 보면 아프다는 핑계로 영상을 한주안 올려버리니까 다시 카메라 키는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 다에는 다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열심히 일주일 영상을 지키도록 하자! 라고 3월 목표를 잡았고요 지금 점심 먹기 전에 이 영상을 킨이유 바로 저는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웃음> 맨날 다이어트 해가지고 목표라고 하긴 그런데 그래도 한 마이너스 2kg는 빼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식으로 먹으면서 뺄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점심에 소개 드릴 음식은 시금치 리조또 입니다 엄마 갈 때는 조금 더 이게 약간 리조또였는데 저는 볶음밥처럼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까 밥 먹기 전에 말씀 못 드린 제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이번에 모노모노 제품 만든 거 재고는 다 소진하자! 이게 저의 이번 달 목표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홍보를 하고 있고 결제가 좀 편리하도록 임시 스토어팜에 올려놨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루에 한분 정도는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3월달 안에는 재고가 소진될 수 있겠네요. 이 모노모노가 브랜딩이라고 처음 시작을 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획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번에 만든 게다 돼야지 더 발전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회, 경제, 트렌드, 아니면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면 지난주부터는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쏘하 안녕하세요. 제가 미라클모니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항상 잠이 덜 깨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약간 톤 다운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밝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튼 이유는 최근에 정말 감사한 DM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라이브 방송으로 퀴즈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퀴즈의 정답은 매력 자본이었는데요. 그 매력 자본을 맞춰주신 독자님께서 DM이 온 거예요. 최근에 최종 면접을 보셨다.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독자님이 그 짧은 순간에 그때 정답을 맞췄던 매력자분이 생각이 나서 매력자분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다대다 창의력 면접이어서 창의력 있는 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면접관님께서 신기하고 재밌는 토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덕분에 다른 답변들도 눈여겨봐 주셔가지고 매력자분을 얘기한 지원 남아있어서 결국 최종 합격을 하시고 지금 신입사원 연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장문의 DM을 봤는데 어 제가 다 괜히 울컥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DM은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매력자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어요. 진지하게 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인문학적 교양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개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4,5개월 동안 새여사 1기, 모노모노 제작, 그리고 새여사 2기 이렇게 항상 목표를 갖고 매달 그렇게 퀘스트 깨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에서도 보면 되게 목표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목표는 완전 완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목표 없이 지금의 이 무직 생활을 이어갔다면 스펙업 이런 네이버 카페를 보면서 실망에 빠져 있거나 아마 오래전에 새로운 걸 도전해보지 못하고 저 스스로 타협하고 좀더 편한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되게 긍정적이고 에너제릭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목표를 갖고 해나가는 것도 좋고 열정이 있는 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 너무 저 스스로가 경직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목표는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힘든 과정을 나아가야 할텐데 해내야 돼 해내야 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엔 제 스스로가 너무 경직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좀 재미없다 이걸 좀 뭔가 풀어주고 다시 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한 템포 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조승현의 탐구생활과 밀라노나가 있는데요 어, 뭐랄까 대학교 때부터 어,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갈망하던 사람이었고 여러 문화를 알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프랑스어 문학과를 나눠서 그런지 그 문화의 다양성이 좀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두 채널의 구독자 수만 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조승현 작가님과 정명숙 디자이너님이 같이 콜라보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패션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영상인데 그냥 계속 듣게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의 중요한 포인트가 또이 인문학적 소양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인데요. 유머러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를 잃지 않는 게 그냥 웃고 있어라 이것보다도 유머가 항상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력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봤을 때와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 매력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를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아저 사람은 매력적이니까 내가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리더들의 위트있는 명언들이 계속 화자되고 인용되는 것만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핀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되게 열심히 살고 굉장히 단단해지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에만 되게 딱 집중해서 지내왔는데 스스로 그런 점을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꼈고 거기에 이제 DM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아 이번 영상의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 영상이 어떤 분한테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